지새며 그대를 기다려 왔었네. 하지만 내가 본 것은 차디찬 그대 뒷모습뿐. 내게 해주었던 약속 다 잊은 걸까? 난뭘 기대한 걸? 어지러워 하피 캄캄해 무서워 머리엔 나쁜 생각만이 아직 소녀 같다고 그대를 생각하면 아직 두 뺨이 붉어지는 걸 그대 생각에 잠을 설치고 그대 생각에 미소를 띠고 b y y